여보세요. 야. 야 으아! 야아 으아! 안아려아 으아! 으아! 으 여보세요 이렇게 조용히 말해요? ASMR 영상 찍고 있어. 형 진짜 일도 안들려 ASMR 영상 찍고 있다고 있는 와.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이게 뭐야? ASMR 영상 찍고 있다고. 지금요? 어. 아 지금 촬영 중? 어. 해나야. 아니. 영상 망쳐놓고 그냥 가는 거야? 그럼 갱기려다냐니까요? 응. 어. 모기갱기 보여드리겠습니다. 큰일 <웃음> 났지. <끊은. 웃음> 양제적인가요?